자, 왜, 응? 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웃음> 죄송합니다. 그 시간을 못 마쳐갖고. 자, 이제 이 천부경이, 이? 그 역사적 탄생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 이것을 명확히 명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다른 나라 거 갖다 막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면, 지금 다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지고 맞다고 하면 그것도 또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천부경의 이 탄생한 이 역사적 배경, 그럼 어떻게 이게 전래되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뭐 내용을 수리사들를 열심히 빼앗다 손치더라도, 그 근본이 어디서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한국도 아니고, 그 중국 가가지고. 이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그것도 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더 중요하게 더 상시하게 배워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이 이1980 환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탄생됐는지 어디서 흘러왔는지 이것이 어떤 경로를 해서 여기까지 전래됐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천부경 81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저 81자에 천부경이라는 말은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일체 없었다 자 그러면 이 천부경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경전학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게 천부경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을 우주 이론을 담아만 인간 최초의 과학기술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뭐 현미경이든 만원경이든 뭐 이렇게 허블 만원경 같이 개발돼갖고 우주를 다 내다볼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우주는 어떻게 하늘만 보고 별만 보고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동양의 이그 천문학과 서양의 천문학은 조금 달라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자, 이런 천부경 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뭐 사업을 하던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어? 교육을 하던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엉뚱하게 전달할 수는 없는 거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또뭐 하겠노? 이건또순점제라고 얘기할 를뿐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경 81자는 실질적으로 천부경이라 있으니 아니다. 글자가 붙어 있을 수도 없다는 거다. 단지 우리는 이 천부경 80 환자가 전해 내려올실 뿐이다 그러면 그 천부경 80 환자가 우주의 진리를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심오한 것인데 이 심오한 것을 완벽하게 해독을 못 해갖고 우리가 이것을 무뚝대고 정, 경전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일 뿐이다 그런데 이 천부경 80 환자는 오직 이거 한국에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다는 거다 그러면 이80 환자가 여기까지 전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고향 것을 받아온, 누구말든 행운하라고 생각하게 되면 되겠죠. 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천부경 81자는, 지금의 천부경 한자 81자는 이 채치원 서생 서재. 채치원 서생을하면 우리 통일 신라시대 때그든 신라시대 때 채치원 선생의 이 서책에 보게 되게 되면 81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81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치원 선생이 이천부경 이것을 기록을 할때뭐전해놓으로는 이야기지만은 뭐 모양상 습벽에 있었다는데 모양상 북한에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누가 이제 찾아봤다는 그 사진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할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뭐 태백백두산에서 개국할 때 신씨에 뭐 적혀져 있었다는데 그 근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세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한자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그뭐 가림통 문자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지만은, 일단은 상형문자있거든요 그제? 자, 최치원 선생은 어떻게 상형문자로부터 이 한자로 전한되는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겠지. 그제? 그 가정에 있었다. 그러면, 이 이 만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초에서 있을 때 있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이 오는데 이 천부경이 도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절대 한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거슬러 가갖고 이게 우리는 백두산에 있으면 백두산의 당군의 할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개국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동의족의 한 부분이다. 여러분. 동의족의 한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도 보게 되면 그렇고, 우리가 뭐, 이거,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동의족의 흐름이, 흐름이 이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는 한국이라고 하는데, 자, 한국이 정말로 있는 자, 없는 자, 이것을 우리는 또 고객의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한인 천재, 한웅 천재, 당군 천재 해가지고 거의 1만 년의,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가 탄생한 거는 당군 할아버지는 한 5천 년 정도 됐지만은 불교도 한 2,500년, 기독교는 한 2천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역사는 굉장히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를 두루 살펴보게 되면, 음, 제가 왜이 중국의 한가운데 몽골 밑에, 몽고, 몽고 공화국 있잖아요. 몽고 공화국 밑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천산이라는, 천산이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 보게 되면 기련, 기련산이에요, 기련산. 중국에 보게 되면 기련, 천산을 기련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게되면 이 말이 나온다는 것처럼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가 핵심 핵심적인 것이다 핵심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는 이기린산이 우리가 이 천부경의 이 근원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역사를 지내고 이렇게 동이족이 흘러가면서 이게는 탄생만 했을 뿐이지 문화를 그렇게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이것이 동이족이 흘러가면서 여기에 중요한 이 문화재 그렇게 4대 문명이 발생되기 이전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아마 지금도 아실지도 몰라요 사안이라는 것이다. 사안에 음.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 공개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안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엄청난 피라미드부터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이동이족이 일부분이 이렇게 넘어왔을 거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아메리카 인디언이에요, 그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어쩌면 이 동이족의 그거 목 지금 아무리 개인들이 이 우리나라 민족하고 비슷해요. 자, 중국의 난방, 남방, 난방만 빼놔 놓고 밑에 아주 난방 부분만 빼놔 놓고, 여민족 들는유사잖아 전부 다 그제 형태도 모양도 생김새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종의 한 부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이 난방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무, 대륙이라는. 이 옛날에 고대 문화가 파생된 것이 이것이 협주되면서 이쪽 부분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일본이 있고, 그럼 해를되게 되면 이무 대륙부터 시작했고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의 일부분은 이거는 이쪽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일부분을 하고 이쪽의 민족들은 이 중국하고 이 소련 동쪽 부분하고 한국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더 민족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무대로부터 탄생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로부터 출발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여기 보게 되면 터키 그다음에 우리 음, 타지스탄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응? 막, 응? 이런 부분들이 이 소련의 이 남방 쪽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는 실제적으로 단군이라는 이런 명칭을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거대한 민족인데 이때는 최초의 우리는 문명이 여기서 탄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4대 문명은 이 사안이 우리는 최초로 발달된 문명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보게 그 이후에 전그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스메르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 인도를 지나서 이쪽이 어떨까요 어, 이라크 이쪽에 우리가 옛날에 페르시아만 페르시아 만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살생되기 이전에 여기 수메르 문명들이 발전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변할거고아아틀란트 음, 제국에서는 이 유럽 쪽으로 이 아프리카 쪽으로 미우드에에서는 아메리카 쪽으로 이 동남아시아 인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 그런 민족들이 이민족 이민족 이민족 이민족 이렇게 다섯 개 민족이. 전세계는 크게 보게 되면 그 다섯 개 민족이에요. 자, 그러면 천부경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지는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가 한국의한국의 왕건은 비록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탄생은 여기다. 그러면 이 천부경이. 왜 생겼는지 이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때 문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살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민족들이 우리 한족들이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주어진 이 세계의 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에 보게 되면 옛날에 무역지 같은 거 한번 봐봐요 무역지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무림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고수가 돼요? 무림의 고수가 되려면 누구말따로 숨겨져 있는 강렬한 이 복음. 그 다음에 모든 기술을 익히고 있는 최고의 고수가 되는 비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중국 위지 보게 되면 항상 복음과 비책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 없어, 이거는. 어디막 뭐 동굴에 있다 해서 자꾸 지도만 하나에 놓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결국은 이 비문이 있는데, 이 비문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는 천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부경는 경전이 아니라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인간의 모든 인생만사 우주의 진리를 설한 그릴부이다 그래서 과학 이론 최초의 과학 이론이다. 그런데 이 비문이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라는 거다 세 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요? 해 옛날에 이 환족들은 자. 한 족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서 가족 하나 아, 아버지가 있다면 그지 아버지가 있다면 형제들이 제일 큰큰 큰 아들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는 수렵사회 이런 거잖아요 수렵사회뭐 이런 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착을 하자고 떠돌이 행 떠돌이 그 행이다 이 말이 그러면 이것이 제일 형부터 이렇게 떨어져 개척하는 거야 그러면 개척한다는 것은 뭘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종교들이 어떻게 아무도 없는 데서 불구 개척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해갖고, 거기서 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가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가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 여기는 누가 남아있겠나?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갖고 잘 가르치 못한 맹, 막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막내. 무슨 뜻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옛날에는 순삭의 수렵 사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수렵 하는 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 큰 형부터 지금 몽골에서도 어 유산 유목 민족들, 유목 민족들의 형태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 한족이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는 굉장히 번삭해 갔는데. 자꾸 막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노이 양쪽에서 커져 가겠지 형들이 그 새들이 굉장히 큰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민족인데 나중에 형들이 힘이 크니까 이 조그만한 건 알짜배기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옛날에 그러면 어떻게 동생 우리 집에 와서 살아 해갖고 그거 막 점령해 보고 그것이 이 무림의 그 세계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지금까지 맨날 땅담 으기만 했잖아요. 맨날 이거 번지고 버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어진 이 사안이라는 곳이 이제 일종의 사대 문명 발생지 이전에 여기서 발달된 문화가 하나가 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상응하는 것이 여기 수메르 문명이 하나 발달된 거. 그 수문에는 과학 기술된 이게 많이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비문이 있는데 비문이 세 개가 있다는 거다 세계가 있었다는 거야그 우리가 뭐 하늘에서 아버지가 동경세계 이게 아니야 비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은 어떻게 모든 우주의 진리를 통해 갖고 인간이 모두 살아가는 풀 살아낼 수 있는 이 글문이 우리가 이 천부경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경은 만법이라고 그런 거다 이것을 해석만 잘하면 모든 우주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자연의 이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알수 있는 거예요 자 두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노래소에서 우리 지금 찬송가는 막 부리에 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보게 되게 되면 이 노래가 지금 어떻게 되면 인디안들의 노래예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가지고 이 어메이징 레이스가이 무슨 원곡이 원곡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전다 한자예요 한자. 이것도 한자로 돼 있잖아, 그지? 이것도 한자고, 이것도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메이징 레이스가 원곡인데 이 노래가 하도 노래가 각 그건 국조가 좋고, 그것이 어울리니까, 1960년대, 6 0년대에존 루턴, 영국의 존 루턴 그 목사가 편곡을 해갖고, 이, 이 어메이징 그리스를 찬송가로 써본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원곡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원곡이 한자인데, 한자를 풀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하나는 어메이징 그리스가 살아가면서, 그 여기는 낙원조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낙원조선. 여기에 보게 되면 낙원조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낙원조선이 어딨냐면, 이 천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안이 될지 천산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우린 이 속에 낙원조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낙원조선이라는 게있습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낙원조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의 인생가예요. 슬픈 인생가예요. 자, 예를 들면, 저 객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개척에 나가려고 하면, 거기는 수많은 야한가, 수많은, 이렇게 그때는 기계가 개발되어 있지 총칼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도 달라들고, 이, 음, 짐승도 달라들고, 질병에도 이겨야 되고, 추위에도 이겨야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야한이 담겨 있겠어요. 그죠 이것이 하나가, 똑같은 그 발음으로 되는데, 하나는 인생가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조가가 되는 것이다. 이 상을 당했을 때, 상을 당했을 때, 슬플 때 노래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곡조 내용이. 슬프고. 하나는 어떻게?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은 우리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이것이 하나의 축가예요, 축가.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인생관만 풀어놨어요 인생관은 네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지만 은 이것을 네 조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낙원조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내려왔는데 이것이 한국에 여기에는 도탈해 있지만 이거는 근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세 번째 하나는 천부경이요, 하나는 어메이징 그레시인데, 하나는 우리가 뭐냐, 사람이 사람이 자연의 진리를 알고 공부를 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면 나머지는 뭘까, 내가 수행이나 고행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련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거지. 지금이 지금의 우리 인간들이 지금은 인간들이 그 당시에 인간들에 비하게 되면 상상이 안될 정도로 고도화됐다고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명상화두예요 명상화두 글문이라는 것이 있대저 봤죠 그죠? 명상책에서 자 그러면 세 개의 비문이 이거다 하나는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 하두콜문이다. 그래서 이 하두콜문이 어떻게 어디로 편차했는가? 요 밑으로 이렇게 해 갖고 인도라든지 이쪽에 주로 많이 만들어진거죠요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남긴 것이 이세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천부경은 여기 와 있고 한국에 와 있고 어메이징 것이든 저놈 갖고 인디안이 아, 아메리카 인디안들. 자, 하나는 어떻게? 행태만. 글문은 여기서 못 찾았고, 그래서 이 행태만 수행하고 인도에서 요가라든지 명상이 막 발전된 거예요. 발전되면서 이 글문은 없고, 이 행태만. 그래서 이천묵을 풀면서 어떻게? 이 명상 하두까지 모든 것이 다풀린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글문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록 한국에서 있고, 이것이 저 인디안에 있고, 이것이 인도에 있었지만은, 이 근본은 또 요속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천부경이, 한민족의 조사. 그러니까 중국의 남방을 제외한, 그윗대 음, 어나, 이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민족이야, 똑같은 민족인데,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사면, 집에 사, 집에 자식들 많으면 어떻게 해? 막 서로 막책임하는거 똑같은 지금 형태가. 그래서, 이거는 이 중국하고도 어 정말로 밀집한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살려야 되겠지, 그지? 그럼 살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엄청난 어떻게 부가가치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문명들이 이게 스메르 문명, 어? 또 이게 사대 문명 발상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잉카 제국과 우리는 이게 무슨 제국이야 무슨 잔 멕시코 밑에 이쪽에 문명들이발달돼서 그래서 지금 사라진 대국이 이것인데 자 그러면 이 한국에서 만년일까? 이 천복이 만들어진 게 만년일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어떻게 되게 되면 그저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민족이 없는 그 이전에 고대 문명에서 만들어진 글자, 글자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현존 인류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이렇게 변해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자꾸 조상만 따지니까, 한이 천재, 만년, 이것만 갖고 지금 해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베트남 밑에, 인도 밑에, 이런데 실론에 가게 되면, 스리랑카에 가게 되게 되면, 이게, 그책이 있다. 내가 지금 하기는, 그 배우는 거 하기는 못 했지만은, 솔직히 그러면, 동의족의 역사, 한족의 역사는 만년이라고 해놨다. 배운 그런데 이거. 우리는 이거는 다, 조상들은 다 이제 못린 거야. 여기는 워낙 뭐, 나라도 많고, 형제도 많고, 이래갖고, 서로만 치고받고 해보니까, 막, 우리의 조상들은 다 갖다 버리거거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의 이름이, 우리는, 여기서 조선이라고 이름 붙이던 것도 여기서 나온거야 나흥원 조선 그러면 이 중국의 조선과 한국의 조선과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선과 터키의 조선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선과 전부 다 똑같은거야 그는 몽골부터 시작했고, 이 거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베리가 어떻게 넘어갔느냐? 옛날에는 이 얼음으로 돼 있든지, 붙었든지, 붙어갖고 다간 거예요. 그러나, 먼지간 형제들이, 먼지간 조상들이 저쪽에 가서 얼마나 애한이 많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1492년에 콜럼버스가신대륙을 발령했다는데, 그게 아니다, 이이요 그래서, 여, 일부분, 전체가 다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여기서 넘어간 아마리칸 인디안들이 존재한 것. 그때 이게 크럼버스가 이거 뭐 쳐들어와가지고, 응? 다 인디안들을 막 몰살시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애한스러워 있던 것이 더많다는말이요 그래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거 영어가, 찬소가가 아니라, 어떻게? 한자로 되어 있는 이 낙원 조선의 그 인생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애한을 담아난 글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법?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스를 이걸 상세하게 풀어한 것은 유튜브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천부경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부경이 이 최치원 선생의 서책에 있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부경 81자가 이렇게 탄생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남아있는 것이 이 천부경이니까, 그동안에 이 천부경이 안 풀려갖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풀어왔대 경이라고 해갖고 풀어 실제는 경은 아니다잉. 자, 그런데 이 천부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경이라는 것도 풀리게 되는 거요 우리는 공부도 풀리게 되고, 숫자도 풀리게 되고, 우주도 풀리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천부경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세부적인 것은,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이 이제 시작을 하면, 야 천부경이 그 동안에 우리는 천부경은 만법이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뭐 천부경이 진짜 만법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지? 천부경이 너무 심해갖고, 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천부경을 풀었는데, 천부경이 안 풀린 거예요. 그것을 왜못 풀었냐? 우리는 천부경을 풀기 위해서는, 이 천부경 81자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이거는 우주의 진리라 했다. 그죠? 우주의 진리를 했으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인문학 공부에서는 이거 뭐풀은다풀 수가 없었다는 거다. 왜? 과학이라는 그 우주의 천문학을 우리는 이 과학 쪽에서도 우리는 천문학을 우리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을 뭐 수, 글자로 해석해 갖고는 답이 없는 거요 자, 두 번째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근본은 수학을 해야 된다. 수학은 어디서 제일 많이 발달됐다. 이제 수메르 문명에서 발달된 거예요. 수메르 자, 그러면 이 수학이 발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숫자의 법칙, 숫자의 법칙에 의해서 이천복행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천복행을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인간 과학을 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과학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뜻만 해석해갖고 아무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종교도 알아야 된다. 자 종교를 모르고서는 인간이 이 전생과 내생과 한생과 이런 것들의 이 개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복합적으로 풀어갖고 이것을 우리는 수리법칙으로 전환을 해야만 이이 천부경이 완벽하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풀지를 못한 이유가 이것이 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은 천부경 속에 보게 되면 맨 가운데 위에서 봐도 가운데 옆에서 봐도 가운데 대각선을 해도 가운데 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도 가운데 맨간80 환자 중에서 만한번째 있는 거 40, 41번째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6이라는 글자예요. 6이라는 글자다. 그러면 이 6이라는, 6이라는 글자가 뭔지를 우리는 풀지 않고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위에서 봐도 6.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가운데 6. 옆으로 봐도 가운데. 대각선으로 봐도 가운데. 밑에서 봐도 가운데. 모든 글자의 맨 가운데 6이라는 글자가 한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는 천부경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 천부경 6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푸는 것이다. 자, 제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응? 고난을 겪은 게 있지, 그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풀리겠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안 풀리는 거잖아. 요 자, 이것을 풀 때, 내가 이것을 푼 게, 저 태백산에, 태백산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게 막 가수원을 심, 뭐, 한 600주 심은 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밤에, 밤한 2시 정도 됐는가 보다. 그때 이것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세한 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어딘가, 어떤 유튜브에, 강좌 부분에 들어있을 거에요. 그까지다 설명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자 그래서 이 6의 비밀을 푸는 거야요 6의 비밀을 풀게 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6의 비밀이 뭐냐 자 그러면 이 6이라는 숫자가 뭘까 이런거에 그러면 이 글자가, 이 분포는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딱되 있지만은 이 육을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에요 그래서 천부경은 만법이라고, 옛날부터 만법이라고 한 거예요. 만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석을 하더라도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육 대신에 어떤 글자를, 어떤 명제를 집어넣더라도 저 글자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일시, 무시, 일, 석상금, 무진본으로 시작해가지고 일종, 무종일로 끝나. 그러면 저 안에 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6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여기에 우주의 진리다. 이렇게. 6 대신에 진리라는 말을 짓는 거예요. 가장 큰 개념으로. 그러면 우주의 진리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저 글자를 해석을 하게 되면,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주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우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보다 조금 작은 개념이 뭘까? 천문의 원리예요. 이 천문을 갖다 잇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하늘에 별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다 풀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갖다 잇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말을 갖다. 자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도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과학이라는 말도 집어넣게 되면 과학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 학문이 들어가게 되면 학문이 풀리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종교를 갖다 으면 종교도 풀리고 운명을 갖다 으면 운명이 풀리고 운세가 갖다 으면 운세가 풀리고 모든 것을 다풀수 있는 뭐 해석을 다할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만법이라는 거예요. 그나 이것을 가지고 만법의 해 갖고 뭐 일시 무시를 그거 해석해 갖고 그 아무 답이 조금 있으면 이야기지만 그 아무 답이 없나네. 자, 그래서 이것을 6 대신에 이것을 집어넣게 되 되면 그것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까 하는 거죠. 그럼 6 대신에 6을 집어넣고 진리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숫자의 원리에 따라서 이 숫자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부경에서, 천부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저기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해. 거의 절반은 숫자고, 절반은 글이에요. 절반은 숫자고, 절반은 글이다. 자, 절반의 숫자와 절반은 글인데, 그기도 우리는 유일하게, 6은 딱한 개만 썼지만, 1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이 써는 거예요. 일시무시일 하게 되면, 일시무시일, 석상각무진본 천일일, 지일일. 일자가 엄청나게 쓴거요 그러면 이 일의 뜻이 뭐에요 일이 갖고 하나라고 생각해갖고 이것을 해석하게 되게 되면 아무런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전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요 자, 그동안에 저걸 일이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해가지고 저것을 개 계속 일이라고 우리가 풀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라는 뜻을 우리는 한번 보자. 자 우리 한 개만 한해 보자. 일시 무시 해놨다 그죠? 제 앞에 있는 일자는 여러분 어떤 말이라고 할까요? 하나는 하나일까 이런 게 되겠네. 되게 하나가 애들이. 제 앞에 있는 글자는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일인 진리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는 거다. 자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많이 해온 하나도 있겠지, 그렇지? 세 번째는 어떻게 어떤이라는 말도 있겠지? 네 번째는 어떻게 일이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근본이나 말도 있을 것이고 여섯 번째는 어떻게? 최초라는 말도 있을 것이고, 일곱 번째는 뭐 이래갖고, 이 토탈 보게 되면 한 스물까지, 저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세요. 숫자풀이 인접법에 보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할게 우리가 최소한도 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스물까지 정도 된다는 거다. 그러면 저 일이, 저 일이 가리키는 의미는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겠죠. 일을 열한 번 동안 선하고, 80 환자 중에서 열한번 동안 썼다는 것은 저 의미가 다르다는 거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우리 가장 간단하게 일시무시리부터 시작하는 일은 어떨까 우주의 진리 이거다 그지? 자저 밑에는 어떻게?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일종 무종일이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우주의 진리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뭐 하나는 하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어떤 물로 썼고 어떤 데는 하나로 썼고 어떤 데는 진리로 썼고 어떤 데는 건물으로 썼고 하나는 최초로 썼고 이렇게 그 뜻이 11개의 뜻이 되 전부 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천목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숫자의 원리라는 거다 숫자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설명해 놓은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풀어놓거죠 우주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해야 되는거는 일반 사람의 직각각이 보게 되면 이 10을, 그치? 요거는 열십자다 그제 열십자를 어? 10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무조건 100% 다틀리다는거다 숫자에는 9개밖에 숫자가 없어요 그 숫자에 없는 것을 0이라고 한건 우리가 표기할 때 0으로 표기한 것이지, 0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무슨 숫자가 되겠노? 0이라는 숫자가 자체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숫자는 9개인데, 그러면 왜? 천부경에서는 이 일적식 거 해놨는데, 일적식 거. 하나씩 이렇게 삭게 되게 되면 10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어떻게? 이것은 10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샀는 연속에서 계속해서 샀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10을 쓰게 되면 숫자로 10을 쓸 때는 주로 10은 할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것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샀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숫자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그럼이 숫자의 원리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만 가지고 우리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숫자, 그리고 원래 있으면 많아요. 자, 숫자, 이것을 갖다가 숫자에 주어지는 자연의 법칙을 설명해야 돼. 이것이 우리는 숫자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숫자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저 숫자풀이 인입법 체크하죠. 자, 거기서 보게 되면 1이라는 숫자는 뭘까? 천수 진리법.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숫자는 엄량이지요. 3인제 순환서 천지 조화론, 사계 온결, 이런 식으로 딱 풀어놨잖아. 자, 이것이 우리는 숫자의 법칙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 숫자의 법칙만 가지고 이 인생 만사를 다풀수 없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수면에서, 수면의 수학에서 발달된 것이 이 수리법칙이에요. 수리법칙.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수리법칙이라는 거다. 수리법칙에는 우리는 크게 우리는 수학에서 보게 되면 숫자에 계산할 때는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있지만 은 여기는 수리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수법, 그 다음에 상수법, 성수법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리법칙이 이 수리법칙으로 인해서 수리법칙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이거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것을 모르고, 캬, 멋있으 뭐, 이거 하게 되면 이거는 항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점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푸는 것이 어떻게, 해? 인간의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숫자 운세라는 거다. 숫자로 주어져 있는 인간의 이 산과 운명을 풀기 숫자 운세 여기에 우리는 작용 인간에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수리사주라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수리사주다 그러면 우리는 수리사주와 이 크게는 숫자 운세라는 것이 있어요 사주 속에는 인간이 사주로 푸는 것이 술이 사주지만이 속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숫자로 풀 때는 숫자의 법칙에 의해서 숫자로 풀어내는 운세들은 이렇게 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저게 한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자를 설명해 주기 위해 사람이 뭘 알아 들으니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나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요이 천부경은 이런 수리법칙을 위해서 이 천부경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무역지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지도라고 하는 겁다 그지 그 지도 안에 그리는 것이 뭘까? 가 보건과 어떻게 비책이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그 천부경을 보면 하나는 비책과 하나는 보금이 되겠지. 무협지에서 보면, 그제?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하게 되면 이 비책과 보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비책은 어떻게 책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학문적인 것이다. 비책은 학문적인 것이고, 이 보금은 뭘까? 우리는 신비의 그거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는 경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러니까 학문과 경전이 동시에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복경을 풀어서 학문으로 가게되고 천복경을 풀어서 경전쪽으로 가게되고 여기에 이제 한개더 있는 우리 그행 것이 우리는 어떻게 수련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명상이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되게 되면 이 경전은 어디서 있느냐 천복에서 풀게되게 되면 경전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거 우리 개괄적으로 우리 개요라고 하잖아 무슨 책이 있으면 앞에 머리말 같은 거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리스라 학문이라고 하게 되면 학문은 어떻게 해? 우주의 진리부터 과학의 이론까지 에쭉 푸는 것이 이것이 천부경이고 이것이 명상 수련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명상 하두 글문이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하나 놓고, 이런 거는 다 무시해보고, 우리는 뭐가, 앉아갖고, 막 두드리고, 어, 귀신 이야기 내서, 꼬이 꽁지 머리 내서, 이래갖고는 될이야이돼이 말이야. 다, 그래서 천국이는이 하나의 비책과 복음과, 이렇게 신비스러운 능력이다. 그제? 초능력. 이게 초능력이에요. 초능력이 따로 있는 게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비책. 이것이 학문으로간 거고. 하나는 복음은 어떻게 경전으로 간 거고, 하나는 어떻게 이 자기의 우리 장풍 이런 거 있잖아. 이 초능력이야. 자기 수련을 해갖고, 명상을 해갖고, 그 능력을 키운 것이 초능력이야. 그러면 중국 무협지가생겨난 것이 어디 생있냐이 천부경으로부터 차근차근히 만들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그런 거뭐 수련하는 그런 일반 사람은 그게 필요 없는 거잖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학문의 길을 가고, 우리는 경는의 길을 가고 우리는 명상의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에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뭐 귀신이 잡도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인간은 인간일 뿐인데 인간이 뭐 우리가 신이 될수 없잖아 맨날 천부경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시 타령만 하는 거거든 하. 자, 아, 뭐, 자기는 높은 시리고, 낮은 시라면 뭐 귀신에 가락하면 가고, 그 웃기는 이야기됩니다 그럼 가기는, 그러면 전부부뭐 귀신 들린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 그래서 이걸 게 빠지면 되면 이것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전부다 한강의 길이 가는 거라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 귀신하고 노는 거야. 보세요. 이 귀신하고 노는 거야. 그러면 누구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응? 신은 좋은 것이요 같은 귀신 귀신 신자에 귀신 귀잖아 귀신하게 되면 귀신 귀에 귀신 신이다 이 말이야 두개다 귀신이야 그런데뭐 신은 좋은 좋은 것이고 귀는 나쁜 것이고 허 소리 방방하고 이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맨날 천부경 하는 사람 보면 하천부다좀 어떻게 귀신하고 뭐, 귀신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야 뭐 아는 게 있어요 귀신이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비 책을 푸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복음을 푸게 되면 이것이 경전이요 그 다음에 이 능성이라고 하면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서 어떻게 해? 내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경전이니까 내가 수행하고 넘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귀신 붙은 사람들 귀신 떼주고 업장에 걸려가고 힘든 사람힘안 들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종교고 그 다음에 명상 수리는 어떻게? 해? 자기가 수련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키우고. 이것이 우리도 천부기인이지 천부기인 맨날 뭐신이야기내자고 산에 가서 도태 탔다 해자 도는 도태게 어딨노 자이 내가 도 이야기는 한 <웃음> 천부기 갖고 절대 도를 이야기하지 말아야 마라 천부기인 가지고는 절대 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도인 이렇게 찍는 거야 그치? 이 도인이 뭘까 우리 도인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도태한 사람 아 맞지 일반사람 도태한 사람이라 하겠지 자 이거는 어떻게 해? 길도에 그지 이거 사람이니까 그럼 길거리 사람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이 도인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길에는 깨달을 도다 깨달을 도. 그렇게 도인이라고 하면 깨닫기 위해서 이 길을 깨닫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도인이야. 자 예를 들게 되면 깨달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응? 이 깨닫는 방법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도인이야 그런데 도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도퇴한 사람인가 도를 뭐 어떻게 태우 하늘에 이게 뭐 이게 누가 백해야 구멍이 뻥 뚫리나 그러니까 도퇴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귀신 붙이 갖고 도퇴할 때 사고 뭐 이러지 그래서 귀신 탈행 해보는 거야 도인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럼 깨달음의 길이 어떻게 해? 이 길이다 하나는 학문으로 깨닫는 것이고 하나는 경을 열심히 해갖고 깨닫는 것이요. 하나는 명상을 해갖고 깨닫는 것이다. 이 길을,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도인이라는 거다. 누가 뭐 도태하갖고뭐 귀신 들려갖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보고 도인이라고. 뭐, 누구말다 이런 말 했으면 되겠나 말은. 꽁지머리 했다고 해갖고 도인이고, 수영 길도 때갖고 도인이고, 그거 어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깨달음을 위해서 가는데 깨달음의 길은 어떻게? 세 가지 길이랬다 그죠? 더 학문으로 가는 길그 다음에 경전으로 가는 길 수련으로 가는 길 이것이 천부경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우리는 행위에요 그렇게 이것은 어떻게? 깨달은 것은 올바른 것을 깨달아라 합니다. 그죠? 학문은 어떻게? 올바른 것을 깨달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문은 올바른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 경제를 가지고 올바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설데없는 이, 이 정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사기치지 말라는 것이지,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다. 지금 뭐, 자기도, 기, 자기도 귀신 들리나 놓고, 응, 응, 도인에 자꾸 이러면 안 되고, 응? 이것이 수련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우리는 정행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천부경은 어떠한 것이든 다 풀고 있는 거야. 다 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천부경이 가는 길은 정도, 정법, 정행의 길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천부경의 길이지. 뭐 가다 보게 되면, 뭐, 홍이 인간 도 찾아서 고 뭐, 이하색, 아, 인간이 뭐, 이하색이고, 어디노? 아 가서, 저 뭐, 우리나라도 하나도 못 지키고 있는 판국에, 누구말 따나, 오늘 뭐, 내가 오늘 말 이런 말했으는안 되겠지만, 지금 나라 하는 꼬라지도 보면 그렇다, 잉? 그치? 처음부터 저거 입장에 의해서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도, 정법, 정행의 길을 가는 것이 천부경이지 도태한 내가 도인이고 지 잘났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칼부리고 이런 거 하는 거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부경은 크게 세 가지다 이것을 몽땅 천부경의 육을의 비밀에서 다 풀었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돈벌어 묶게 살기 위해서는 정, 정도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알리고 보급하고 이 갖고 사업하는 거야 그치? 정법은 경전은 어떻게? 해? 올바르게 힘든 사람은 힘안 들게 만들어줘. 이것이 겨운가? 그 다음에 방풍가? 귀신 붙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귀신 그 자리에서 치에 빌어야 되는 거야. 갖다 버리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귀신을 어떻게 정리하고 빙의안 들려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정법이다. 이거 갖고 또 묶어 사는 거. 그 다음에 수리는 어떻게? 해? 내가 깨달으면 길이다. 두 눈을 깨끗하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해 머리가 맑아야 될까 이거 여기 잡동 사이막 가뜨려 나고 엉터리만 갖다 이어놓고 이것을 풀면 안 되겠지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정행 이것을 갖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은 천부경을 천부경 육의비밀을육 천부경 6경에는 보적수리 사주는 정도, 정법, 정행의 길만 가자 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결과에 따르는 거다. 자기는 돈도 없는데, 돈 벌러 당기면 어떻게 사기 싫은 것밖에 더 있겠나? 그치? 자, 돈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명예를 얻어서 자적주로 동요하게 만드는지, 내가 학문이 높아갖고, 내가 배워오는 사람이, 나돈 내고 이렇게 오는데, 돈안 받은 사람이 있겠나? 나 놓고 가는데. 그럼 무적이고, 그 점에 넣는 것밖에 하면 자, 내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돈벌을조사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의사가 돼갖고 명의가 되게 되면 어떻게해 아, 그게 줄을 쓰고 있는데 돈이 뭐 필요하냐? 내가 연예인이 돼갖고 출세돼갖고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막돈 갖고 올 거잖아. 스폰서도 올 것이고. 운동, 뭐 골프 잘하고 나면 1등만 해봐. 그냥, 그냥 막 돈이 따라오잖아.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돈만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 처음부터 사기치는 거야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를 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가 해드갖고 내가 어떻게 출시할 것인가 내가 어떤 재능을 발휘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어? 우리가 발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덜 힘들지 않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노? 다시 돌아가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제?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가 상담하는 이 수리사주의 이 위대한 그 항문 아니겠네, 그제? 그러면 조금 쉬다가, 조금 쉬다가 이어서 강좌할게